과학드림은 인간에게 스킨십이 매우 중요한 이유에 대한 가설을 소개합니다. 뇌와 피부가 모두 외배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뇌가 피부에서 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답니다. 이 가설이 과학드림의 창작품인지, 누가 농담쪼로 말한 것을 과학드림에서 진담으로 받아들인 것인지, 학계에서 인정받는 학자가 이런 가설을 진지하게 제시한 적 있는지, 제가 알지도 못하고 별로 알아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가설은 그야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영상의 제목에는 매우 과학적인 이유라는 구절까지 있습니다. 이 출신 성분설을 과학드림에서 농담으로 했다고 해석할 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과학드림이라면 막막도 외배엽에서 발달했기 때문에 뇌가 눈에서 오는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막은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이 모두 참여해서 만들어진답니다. 이렇게 출신 성분이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뇌가 고막에서 오는 정보를 상대적으로 덜 신경 쓴다고 말할 배짱이 과연 과학들림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뭔가 대단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자연 선택에서 중요한 것은 세포의 출신 성분이 아니라 세포가 맡은 역할입니다. 어떤 세포가 외배엽에서 만들어졌든, 내배엽이나 중배엽에서 만들어졌든, 그 세포에서 온 정보가 번식 경쟁에서 중요하다면, 뇌가 그것을 중시하도록 진화하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고막의 발달에 내배엽이나 중배엽 출신이 얼마나 많이 기여했든, 음파를 통해 얻는 정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동물들의 뇌가 고막에서 오는 정보를 대단히 중시하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인간의 경우 고도로 정교한 언어가 진화하면서 청각정보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언어적 청각정보를 해석하는 뇌 회로들이 엄청나게 정교하게 진화했습니다. 고막 발달에서 외배엽 출신이 차지하는 역할이 이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머리카락과 손톱도 외배엽 출신이지만 그런 것들로부터 오는 정보가 인간에게는 큰 쓸모가 없기 때문에 뇌가 그런 정보를 열심히 수집해서 처리하도록 진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심장은 중배엽 출신이랍니다. 외배엽 출신인 뇌가 중배엽 출신이라는 이유로 심장 작동을 위한 정보처리를 게을리하면 금방 죽을 수도 있습니다. 출신 성분을 전혀 따지지 않고 생존에 겁나게 중요한 심장박동이 쉬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기 위해 뇌가 세심하게 신경쓰도록 진화했을 것이 뻔합니다.